현재 주식으로 먹고 살고 있는 전업 7년차 지나가는 나그네라고만 말씀드립니다. 주식으로 재미 좀본 소수 사람들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곳 주식 실패담에서만 보시더라도 이런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스스로에게 항상 각인시키셔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늘 가지라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긍정적으로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왔습니다. 전업투자를 진행한 지 3년차에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꼬레 분석한다고 깝치고 장 안자고 미국 장도 보고 보조지표 밀어넣으며 선극기부터 시작해서 별짓을 다해도 안되던 주식이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안가져으니 갑자기 오르더군요. 주식시장은 나에게만 공정하지 않다며 현실을 부정하고 투자전문가이니 제아이고수이니 거짓된 행동들의 사기꾼이라고 욕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고 개인 투자자들을 나락으로 보내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라는 원론적인 생각에서부터 돈이 인생을 사랑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것이지만 전부인 것은 아니다. 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려 할때 변화가 찾아왔고 배움의 끝에 결실을 찾았다고 할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본만 지키세요. 그 기본은 비록 긴 시간 동안 성공이라는 단어를 줄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직 실전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기간만 몇 년을 준비했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별까 말까 할 판에 기법이니 뭐니 하면서 책몇권으로 공부 다 했다고 하면서 실전에 돈을 마구잡이로 집어넣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전업투자자의 생존 재테크 기본 원칙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문가들 조심하기. 저도 안 해본 거 없습니다. 나의 판단으로 거래가 힘들어지면 교수, 박사 또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제아의 고수들이 만들었다는 최첨단 컴퓨터를 이용한 알고리즘 어쩌고저쩌고 하는 광고에 넘어가게 되죠. 저도 처음 주식을 시작한 1년차에 전문가란 사람한테 당한 게 수천만 원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을 듯 싶네요. 두 번째, 박수 칠때 떠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주식이 날라가든 말든 목표한 값에 수익이 났다면 일단 좀 챙기세요. 그게 만 원이든 천 원이든 우습지 않습니다. 이게 작아 보이고 날라갈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백만 원, 천만 원의 일확천금만을 노리신다면 주식하지 마십시오. 목표한 값에서의 수익이라는 건 나의 원금은 여전히 보존돼 있다는 뜻입니다. 원금이 손실 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물당은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혼자서 자금 집행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며 누군가 옆에서 컨트롤 하여 줄 사람도 없습니다. 통제를 하여 줄 사람도 없으니 스스로 자금 관리를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단기로 성공하신 분들이 보시면 웃으실 수도 있지만 가진 돈이 묶여 버린다면 갑작스러운 손실의 발생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당신의 목을 조르는 오랏줄에 빚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번째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보조지표나 비법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주식판에서새 대가리도 못 뛰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도 안 해본 거 없답니다. 알아서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시되 맹신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절대적인 비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 맞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본인만의 비법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떠한 지표라도 이길 확률 49%에 손실볼 확률이 51%입니다. 즉 크게 의미가 없고 무시하진 마시되 절대 신뢰도 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물타기의 위험성입니다. 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단기 폭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저 시장이 나에게 잘 풀리겠지 하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때때로 성공하지만 그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가 10승 1패의 파멸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원칙 있는 물타기를 하세요. 잘 활용한다면 최고의 무기 고집과 아집이라면 파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사면 빠진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수익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샀을 때 빠진 것만 기억하고 이은 기억만 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기억 속에서 스스로의 감정에 휩싸이고 욕심, 공부 등의 심리에 의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불합리한 투기 행위, 무리한 투기 행위를 저지르는 행동을 고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면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기중 조절을 하지 않고 있었고,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급하니깐 따라가게 되는 욕망을 버리시고 자기 심리를 잘 파악하여 멘탈을 흔들리지 마세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간단히 적었습니다.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바이며 전업투자자로서 7년 동안 살아남았고 지금은 처자식까지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많은 고수분들이 오시는 자리에 주제넘게 말씀을 올려보았지만 적어도 기본만 지키신다면 반절은 해낸다고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세뇌하다시피 적어놓고 복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주식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십시오. 수익이라는 이름에 물고기를 낚는 오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주식 투자를 하시기를 천리길을 떠날 사람은 한 달치 곡식을 장만합니다. 소풍을 떠날 사람은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면 그만입니다. 중장기 투자를 하실 분은 천리길을 떠나는 사람으로서 노자를 두둑히 준비해야 합니다. 주식은 조금만 들고 말입니다. 어떤 어부는 새우를 잘 잡습니다. 다른 어부는 고래를 잘 잡습니다. 고래를 잡으러 떠나는 어부는 새우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새우를 잡는 어부는 옆에서 고래가 물을 뿜으며 다가와도 새우잡이에만 열중합니다. 증시바다의 어부들은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인지 고래 상어, 새우를 가리지 않고 다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 중약 95%가 빈배로 돌아옵니다. 가끔은 선원 중의 일부가 실종되기도 합니다. 뛰어난 어부는 하늘과 바다와 땅의 변화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물때를잘 맞춥니다. 아무 때나 출항한다고 해서 매번 고기잡이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깊은 어부들은 자잘한 물고기를 다시 놓아줍니다. 상생의 도를 터득했기 때문에 싹쓸이 조업을 고집하지 않지요. 지혜로운 어부는 결코 바다에 맞서지 않습니다. 바다에 맞서는 것은 위험하며 무모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순응하며 바다와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한답니다. 분별력 있는 어부는 자신이 고기를 잡는 목적도 잘 알고 있지요. 고기잡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고 그들을 보살피기 위함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생각이 깊은 어부가 되십시오. 분별력이 있는 어부가 되십시오. 돈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것이지만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돈이 인생에 모든 행복을 줄 듯이 생각하여 오직 돈을 따기 위해 이 주식판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돈을 딴 후에도 돈이 주는 그리고 도박적인 생활에서 얻어버린 정신적인 피폐함, 황폐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실제로는 못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설레었던 시절을 생각하며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대 무식한 개미가 그동안 날린 이억을 회복하고 최종적으로 6억 정도 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하루이틀하고 그만둘 주식 투자가 아니시라면 남녀노소 주식 경력을 떠나 주식의 심리적 멘탈이 어떤 상황인지 되돌이 켜보셨으면 하는 바른과 함께 저 또한 반성하는 차원의 글입니다. 오늘날까지 20년을 훨씬 넘게 주식 시장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개미입니다. 제 주위 사람 중에서도 20년간 주식 투자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요. 처음에는 천만원으로 관리 종목인 삼익 건설을 사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4,500만원을 벌게 되면서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과 적금을 깨고 계좌로 돈을 씁니다. 이후 5천만원 더 투자하여 총 1억을 만들고는 코스닥의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여기서 조금 벌고 좋은 추억으로 곱씹으며 돈을 빼는 사람이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 말 듣고 날리고 신문보고 날리고 하여간 여차저차 뭐다날려가게 되더군요. 그리고 다시 아파트 담보대출로 1억을 받아 주식을 하였고 이젠 제법 재무 분석이란 것도 해서 우령주도 사고 가치조를 사면서 관련 서적도 사서 읽고 주식 강의에 강연회도 가보고 객장도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주식을 파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다 날리게 되었죠. 지금 보면 주식시장의 뒷전에 숨어있는 진지를 모르고 코스닥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실패한 코스닥 투자의 이유는 이러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적이 좋아서 코스닥 종목을 샀는데 어느 날 대주주가 횡령하면서 도망을 가니 쫄딱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적과 이익을 좋게 만들어져 있을 때 재무제표 좋게 보이게 해놓고 나이가 어린 대주주는 돈 들고 다른다는 것이요 두 번째 두배 오른다고 소문듣고 샀는데 두배 내려갔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애널리스트 말 듣고 사면 그날로 거지 되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IT 종목 등 젊은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가 잘만하면 회사가 발전하여 대박난다 하였는데 쪽박이 나버렸습니다. IT 종목에서 특히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 사기꾼은 드실거리는게 주식시장이었습니다. 네 번째, 코스피에서 장기 투자하면 된다고 하여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가지고 있었는데 유증이 감자니 공시 남발의 손실률이 엄청났었고 코스닥에서는 전문가란 작자들이 성장주니 가치 주니 하면서 개미가 모르는 용어를 써가며 변호하고는 물량을 떠넘기기에 당하였었죠. 제가 무식한 개미였습니다. 다섯번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추천 종목의 상황과 따라잡기 수세 따라잡기 등 같이 매수하다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제발 명심하십시오. 전문가 말 듣지 마세요. 그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섯 번째, 각종 차트, 투자기법 등 모든 것은 개미들에게 어렵기만 하고 거지되기딱 좋은 기법입니다. 모든 기법은 무시하여야 했습니다. 골든 크로스니 어쩌고저쩌고 해서 투자하면 그날부터 박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진 종목에 호재성 공시가 뜨면 그날 바로 던져야 합니다. 공시는 내부자가 팔기 위해 하는 행동이기에 내는 것이죠. 공시보고 주식사는 개미는 주식 투자에서 상초부 중상초부면 시장판의 호구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기까지가 2억을 날린 이유였습니다. 개미들은 거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패의 과정을 정리하자면 처음엔 소액으로 잘되다가 큰 금액으로 투자를 제대로 해보겠다며 시작하다가 당하고 시장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오듯 재투자하여 조금 손해를 봅니다. 이렇게 슬슬 야구르고 손해본 것도 만회해야 되니 급등주 쪽에 기웃거리고 상한가 종목과 애널리스트들의 추천 종목의 종목 분석을 시작합니다. 말이 종목 분석이지 지나고 보면 연습장에 종목명 써놓고 찍은 것과 유사한 행동일 뿐입니다. 지나고 나서 왜 그걸 샀는지 모르실 겁니다. 종목을 사고 기도드리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독실한 신자가 아니라 그런지 기도빨이 전혀 안 먹힐 테고 다음 날은 쭉 떨어지지만 반등을 생각하면서 희망회로를 돌리게도 됩니다. 하지만 손절매를 하지 못하면서 하한가를 몇번 맞으면 사람은 덤덤해집니다. 팔아도 손절매 수준이 아닌 통절매 수준입니다. 이 과정 속에 빚을 내어 투자를 하고 크게 한방만을 노리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몰락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빨리 벌고 싶어해서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며 오랜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종목 선택의 다음의 원칙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8억을 벌었고 그동안 날린 돈을 빼면 총 6억을 벌은 셈이죠. 총 6가지의 원칙이고 이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질 때만 매수합니다. 하나, 3년 연속 흑자이면서 고가에 배당을 준 주식입니다. 10% 정도 배당을 주면 대출 이자 내면서도 주식이 내려가도 버틸 수가 있게 됩니다. 둘, 대주주의 나이가 최소 50살 이상이면서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종목이어야 합니다. 이유로는 나이가 많아야 횡령이 없고 투자한 자기 주식이 많아야 갖고 틀수 없기 때문이죠. 50% 미만이라면 언제든 회사 돈을 본인 돈처럼 주물려다가 횡령하거나 가지고 틀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셋. 재무제표상 부채가 50% 미만이거나 최소 무차익경영이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금 과도 같은 유동성 자산보다는 빌딩, 부동산 등 고정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넷, 저가 종목은 천원대 초반 정도로 정해놓고 위아래 변동복이 없을수록 그 결과는 창대하였습니다. 특히 바닥에서 최근 3개월 이상 횡보한 종목이라면 분말할 것 없죠. 다섯 위에 4가지를 네 만족하는 종목을 코스피, 코스닥에서 관리종목, 투자유의를 제외하고 절대 스스로 발굴해 내야 합니다. 여섯 마지막으로 일단 주식을 사면 목표가를 정해놓고 무게 칼이 들어와도 손절하거나 조금 이익 났을 때 팔면 안 되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제 원칙에 해당되는 종목군의 위험성은 확률상 정리매매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을 샀는데 예상보다 더 내려가서 불안하면 산주식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주주, 투자자의 권리로서 회사에알 권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불안감을 최소화 하였죠. 또한 주식이 조금 올랐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의 유혹은 이겨내기 힘들 것입니다. 허나 상들리지 말고 저축해서 배당금 이자를 5에서 10%로만 먹는다 생각하여 마음 편안하게 목표가만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종목을 발굴하고 인내를 가지어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식시장에 최악의 공포가 왔을 때 물방을 하시고 1년에서 3년만 기다림의 미학을 즐기신다면 필시의몇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주식 코인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봤던 뉴스가 동달아 기억이 나면서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한지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많이 해봤습니다. 전달드리는 사연의 내용은 제첫 번째 투자 실패로 거지 정도가 아니라 빚쟁이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주식 관련 책은 140권 정도는 읽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저는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직장 생활은 힘든 것, 오래 할수 없는 것, 돈이 별로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투자에 입문하게 됩니다. 신입사원 시절, 그러니까 쫄병 시절, 많은 업무와 회식에 시달리면서도, 주식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죠. 지금 생각하면 책을 읽으면서 투자 동아리에 들어가 선배들 얘기도 들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이야 시중에 나와 있는 주식 관련 책들을 보면 좋은 책인지 그냥 팔기 위한 책인지 몇 페이지만 보면 구별이 가능하죠. 제가 어릴 때는 양서를 구별 못하고 그냥 다독을 했었습니다.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주식책들은 고전이 아니면 거의 다 팔기 위함이 목적이고 쓸데없는 차트 이야기이거나 다른 책을 베껴 쓴글 혹은 개인투자담이나 늘어놓는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주식투자를 처음 했을 때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에는 한참 외국 고전들이 번역되어 나오거나 증권사에서 혹은 개인이 책을 발간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제 눈에 꽂혔던 책들은 다행히 차트나 어설픈 투자담을 얘기하는 증권사나 개인이 출판한 책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치투자책들에 완전 꽂혔습니다. 다행 아니었냐고요 희한하게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가치투자책들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좋아야 한다는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90년대까지는 좋은 주식책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2000년대 중반은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많은 주식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이 시절 가치투자책들은 좋은 재무제표를 보여주는 회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워렌 포핏에 관한 책이 몇십권 되지요. 그러나 그가 주식투자에 대해 직접 쓴 책은 없습니다. 모두 그의 지인들이나 전문 글쟁이들이 그를 조사해서 쓴 글들, 혹은 그에 관해 상상해서 쓴 책들입니다. 재무제표 중요하지요. 회사의 업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일 뿐 나의 투자에 절대 원칙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무제표가 좋았던 회사였든 나빴던 회사였든 특정 회사의 주식을 샀을 때 이후 주식 가격의 움직임은 현재 내가 본 재무제표가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주가의 방향성은 미래의 회사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재무제표부터 봐라 그것만 보면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참고가될 수는 있으나 주식투자를 무조건 성공할 수 있게는 안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았으면 대한민국 회계사들이 주식재벌로 다 포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투자 실패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재무제표에 너무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주식 공부를 시작하고 몇년 후에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 전부와 은행에서 신용대출받은 돈까지 해서 한 종목에 투자를 했습니다. 한 종목에 몰아넣은 것부터 실수였습니다. 당시 같이 투자책들이 자주 얘기했던 ROE가 매년 15% 이상이 되는 회사가 좋다 EPS 성장률이 어느 정도면 좋다. 유동 비율은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 안정적이다. 딱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다며 모든 것이 정확했고 확신이 들었던 종목이었죠. 당시 꽤큰 돈으로 8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고요? 이 회사는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파산 절차를 받습니다. 체력도 좀 약했었고, 팔로가 막히니 회사 경영이 너무 어려워졌으며 또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외환 파생금융 상품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진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다녔고 몇 년간 주식은 거래정지 상태로 있다가 결국 다른 회사의 헐값으로 매각됩니다. 저는 97% 정도의 손실을 확정했고, 은행 빚을 떠안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당시 기분은 생생하게 기억나는군요. 요즘에 발간되는 주식책들은 그래도 많이 진보한 것 같습니다. 회사의 발전 가능성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더군요. 재무제표는 회사의 이력을 보여줍니다. 주가도 그에 맞춰 형성이 되어 있죠. 이 회사는 지금까지 이익이 괜찮았네. 주식을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회사의 미래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앞으로 잘 돼야 주가가 유지되거나 오를 수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계속 수요가 있는지 회사 사업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독점력이 있는지 전망이 좋은 사업이라도 그 정도 기술력으로 심한 경쟁을 버틸 수 있는지 등 회사의 미래에 대해 분석하십시오. 회사의 미래는 주식 투자로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최우선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영급의 시간을 보내이로서 마지막 충고 하나만 드리고 사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큰 하락장은 계속 있어 왔고 그때마다 주식 실패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투자자분들, 시간이 지나고 보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실패하고 있는 와중 스스로 인지하는 행동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지만 거래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괜찮다고 한방에 벌어서 모든 걸 복구하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도 용서가 된다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심리상태가 발동될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아닌 것 같다는 거에서는 진짜 아닌 겁니다. 거기에서 의심을 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자기 자신만이 모를 뿐이게 됩니다. 주식을 할 때에는 그럴싸한 그림과 그럴싸한 이론에 혹하지 마시고,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질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시길 바랍니다. 목숨은 소중합니다. 부디 나쁜 생각을 하지 맙시다. 요즘같이 힘든 장, 일요리딩이나 카페, 단톡방 글이 심심찮게 보이더군요. 개인적인 속마음으로는 그런 곳에 쓰실 돈 있으시면 그냥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웬 헛소리냐고요? 주변에 답답하게 투자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보여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 하나 써보겠습니다. 요즘은 결정장애라고 하지만 이는 예전부터 햄릿 증후군이라고 불렸습니다. 결정장애는 선택의 다양화와 함께 등장한 현대인의 고민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특히 과거 80년대부터 90년대의 주식 투자를 위해 백장에 직접 가야하던 시절과는 다르게 현대사회는 정보과잉의 시대, 선택과잉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힘들게 객장 갈 필요 없이 PC나 스마트폰을 켜면 어마어마한 정보에 노출되게 됩니다. 전쟁에서는 깊피지기면 백전불패라 하죠. 정보가 많으니 그만큼 유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심리 실험에 따르면 거대한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특히 거짓 정보일 경우 오히려 판단에 어려움이 생기고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식시장은 돈이라는 최고로 민감한 것과 직결된 곳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죽이는 행동도 서슴치 않는 곳이죠. 유명 포탈 사이트만 봐도 수많은 자칭 전문가들이 광고를 합니다.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보며 대부분 믿지 않죠. 하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우선 수익을 내기 위해 공부를 하고 많은 정보를 모으며 관찰하지만 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고민 끝에 전문가의 특정 종목을 매수하게 되죠. 이때부터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반드시 내 주식보다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수익내서 익절하면 더 오릅니다. 수익난 주식, 더큰 수익내려고 홀딩하면 기가 막히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손실라서손절하면 반등합니다. 손실이 크지만 고통 속에 홀딩하면 더더욱 하락합니다. 아무것도 안하면 다음날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이런 패턴을 많이 경험한 주식 투자자들은 결국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자신의 결정보다는 남이 결정을 해주길 바라는 심리가 발동하게 됩니다 결정장애에 대한 예는 요즘 네티즌들의 글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여친 사귀어야 하나요 헤어져야 하나요 이번에 옷 구입하려는데 1번이 좋은가요 2번이 좋은가요 백일 기념일 선물이 뭐가 좋을까요? 이번에 시계 구입하려는데 둘중 어느 게 좋죠? 아주 중요한 일부터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누군가 선택해 주길 바라죠. 사실은 여기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남을 의식하는 행동도 크게 작용합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하거나 행동하면 남들은 날 어떻게 볼까 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은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디선가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 자신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심리입니다. 유로리딩은 이런 심리를 이용한 것이고요. 상품으로 보자면 유로리딩은 문제점이 큰 상품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고장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유료리딩은 이에 언급된 그 무엇도 불가능합니다. 가끔 유료리딩으로 AS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엉뚱한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AS가 아니라 또 다른 잘못된 상품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된 리딩이 과연 쉽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오늘부터 저에게 똑지 보내는 분들에게 앞으로 제 답변 받으시려면 분화상품권 1만원 선물해주세요.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분들 대부분 저저저저 바보 아냐 어떤 바보가 너에게 문화상품권을 선물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화상품권을 주고 물어보는 분들 생길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 tv에서 예쁜 여성에게 별풍선으로 이래서 200만원 쏘는 사람 보면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월 수십에서 수백만원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바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돈도 바치고 추앙하기까지 합니다. 팬덤도 상당하죠. 종교적인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결국 유료리딩 하는 분들은 주식으로는 망해도 리딩 수수료로 돈을 벌어 업계에 잘나가는 투자자로 남게 됩니다. 유료리딩 받아서 돈번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는 없어요. 주식 초보를 벗어나려면 과감한 결단력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결정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되 후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저는 주변의 초보 투자자들에게 유료 리딩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짤짤 리를 하는데 헐 아니면 짝이라 이길 확률은 50%인데 호이냐 짝이냐를 옆에 친구에게 선택해 달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옆에 친구에게 돈을 주고 호이냐 짝이냐를 선택해 달고 한다. 그게 자칭 주식 전문가들 리딩망에 우리가 기대는 모습이라고요.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은 돈을 번 다음 시장을 떠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언젠가 다 토해내고 빚까지 내서 추가로 털릴 위험이 늘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돈을 번 분들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담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몇억 몇십억 벌었다가도 깡통된 분들이 이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식에서는 성공한 사람은 10% 남짓인데 실패한 사람이 90%나 될까요? 수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우순입니다. 데이트레이더 아니면 스스로 거래세가 많이 나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의 경우는 그 매매 비용이 얼추 3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주식은 간단히 압축하면 하나의 진리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1만원에서 5만원까지 움직인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종합지수 무시하고 한 종목만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을 시작합니다. 기초지식도 없고 경험 많은 사람도 주위에 없습니다. 단지 신문이나 책에 의존합니다. 주식하면 돈 번다는 소문을 접할 때가 아마 위에 종목이 4만원을 넘었을 때일 겁니다. 여유돈으로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거의 5만원 됐을 때 팔아서 수익을 얻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흥분하게 됩니다. 몇달 있다 주식이 다시 4만원으로 빠집니다. 자신이 매수해서 수익을 냈던 가격이라 확신을 갖고 다시 매수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3만원까지 갑니다. 자금을 더 융통해서 물타기를 합니다. 그 후로 주식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거듭해 1만원까지 떨어집니다. 더 이상은 안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1만원대 가격에 1년 이상을 횡무하다가 가끔 1 5 0 0 0원까지는 왔다갔다 합니다. 버티겠죠. 그러나 장기간 오르지 못하면 지쳐서 1 5 0 0 0원이 넘었을 때 팔고 마는데 그 이유는 영원히 주식은 안 오를 거란 생각에 지배당하기 때문이겠죠. 팔고 1만원에 다시 사면 돈을 벌거고 몇 번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바닥을 탈출해서 3만원이 가더라도 다시 1만원까지 떨어질 거란 믿음엔 변함이 없습니다. 5만원까지 갔던 종목인데도 2만원이 엄청 비싸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기 투자자의 초기 실수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주식에서의 실패는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고난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말입니다. 그 다음엔 또 공부를 합니다. 날 밤을 깨고 주식에 몰두할 때도 면습니다 그러나 투자할 때마다 시행착오를 거치고 스윙도 하고 데트도 하고 스케이퍼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장투보다 더 어렵습니다. 주식은 소자분 갖고 실력을 키워서 일단은 원금 대비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고 결론을 얻습니다. 예전에 생각없이 까먹은 돈만 지금 있다면 충분히 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도 하면서 지금은 웬만큼 실력도 붙었고 자신도 있는데 자금 조달이 무에 가깝습니다. 인정합니다. 주직한지 얼마 안 돼서 돈번 사람보다 돈은 많이 까먹었지만 경험이 많은 사람의 실력을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자분 같고 장기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저 같아도 자금만 충분하면 매수 타이밍 잘 잡아 장기 투자하겠습니다. 손실금에 비하면 가소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것이죠. 잃지는 않아도 매일 그 턱이 그 턱입니다. 벌었다 까먹고 벌었다 까먹고 급등주에 투자하는 분도 계십니다. 초기 급등주는 발굴 못하고 이미 끝몰인 주식에 10배 튀겨보려고 올라탑니다. 그래서 깡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90%가 주식에서 실패합니다. 주식 오래한 사람에게 과거에 까먹은 돈은 장난이었으니 전부 돌려주고 그돈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예상외로 성공하는 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옛날 중산 때 수학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천안에서 대절버스를 놓치고 낙오한 적이 있습니다. 가방을 버스에 놓고 내려 돈도 없고 집에 돌아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트럭이 한대보이길래 서울까지 좀 태워다 달라고 했습니다. 사정 얘기를 했더니 트럭에는 두명 이상 탈수 없으니 돈 3천 원줄 테니 어떻게 해결해 보라고 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택시가 한대서 있길래 또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고맙게도 돈을 안 받고 서울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3천원 갖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집과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그때 두 분을 생각하고 비록 남한테 이용당하는 한이 있어도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돕자가 제 신조입니다. 그것이 그두 분에 대한 보답이라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왜 개인적인 예를 들었냐 하면 주식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부산에서 주식을 사서 가만히 들고 있으면 서울까지 왔을 때몇 배의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저처럼 땅청하다 버스를 놓친다든지 버스를 잘못 갈아타서 부산이 아니라 제주도까지 간다든지 하면 낭패입니다. 더 빨리 간다고 방향 감각을 잃은 채 비행기나 배를 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운명은 결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악조건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10%는 살아남는다고 했으니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자의 10% 성공 90% 실패는 이미 실패한 사람들 중에서의 패자부활전이란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장기 개념으로 보면 실패 한하고 성공한 사람은 아마 20%에 낄수 없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예전에 외국인이 어느 한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며칠씩 계속 사고 냈는데 요즘은 그들도 장기 투자는 잘안 합니다. 예전처럼 인터넷보다는 객장을 이용할 때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보와 자금이 없으면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쉽게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 현 환경에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소수 자금을 가진 개인들은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무식하게 버티던지 아니면 정말 해박한 지식으로 무장하여 상위 1% 안에 들던지 그 수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떠나야 한다고 모두들 얘기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지금 이 시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아직도 주식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몇 가지만은 크게 느꼈습니다. 첫째 주식 투자는 자신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미수와 빚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 셋째는 모든 증권의 일가견이 있는 분들은 손절매는 필수라지만 초보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손절매하고 나서 그 주식 오르면 다음에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 돈을 잃는 두려움을 버리세요. 그게 주식입니다. 주식 투자를 왜 하느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수익을 내기 위해라는 대답을 생각하게 된다. 올해로 입문 17년째를 맞이하는 주식시장은 여전히 나에게 겸허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돈을 잃기도 했지만 작년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각 증권사에서 주최하는 실전 수익률 게임에서 거듭 훌륭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그동안 쌓아온 실전 경험과 지식을 기본적 바탕으로 임했으며 욕심을 줄이는 절제와 다소간의 행운이 함께해준 덕분이었다는 생각이다. 도대체 명확한 형태를 가늠기 어려운 변화 무상한 주식시장이라는 괴물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주체는 결코 없다. 양육강식이 판치는 증권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 번째, 늘 새롭게 변하라. 각광받는 기법이나 이론은 그 수명이 짧기 마련이다. 주가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지만 주식시장에서 영원 불멸의 절대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중요하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은 투자 주체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극단적으로 그들은 나의 투자 결정을 어떻게 이용하여 수익을 올릴 것인가에 늘 골몰하고 있다는 가정을 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선연 물간의 연계를 통한 거대 자금 운영 주체의 전략은 언제나 일반 투자자의 그릇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매매 전략에 있어서도 상황과 따라잡기가 되었던 추세선 매매에 입각한 길목 지키기가 되었던 시대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의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만 원칙적으로 효과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프로 투자자라면 일상의 대부분을 시장에 할애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이러한 시장의 가변성에 적절히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두 번째 자신만의 주특기 개발하라. 누구나. 고유의 재능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극등주 찾기에 강점을 가진 투자자도 있고 바닥권의 저점 매수에 정통한 사람도 있으며 냉정한 투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 감성이 풍부한 다혈질 성향을 가진 투자자도 있다. 이를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투자 스타일과 성향을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고 강점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건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세 번째, 실패를 빨리 인정하라. 초보 투자자든 고수이든 성공과 실패는 대풀이 되기 마련이다. 일시적인 실수나 실패를 재빨리 인정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손절매의 중요성은 어느 성공 사례에서도 빠지지 않는 중요한 항목인데, 손실의 최소화라는 점 외에도 또 다른 기회의 상실이라는 기획 이용의 관점에서 누구에게나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주식 시장에서 시간 인식에 대한 개념은 지난 과거란 자료로서의 존재 가치일 뿐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가치만이 우월한 미덕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주식 투자는 반복 시행에 따른 확률계입니다. 만약 어떤 투자자가 51%의 승률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면 반복 시행의 위대함에 따라 결국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리적 인식을 항상 바탕에 두는 투자자세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내가 강점을 가진 특정 매매 전략이 잘 먹히는 장이라면 적극적인 투자를 행해야 한다. 그와 반대의 경우 상승장에서도 큰 손실을 볼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므로 극도로 투자를 자제하는 인내와 절제를 발휘해야 한다. 다섯 번째 향후 장세 전망과 나만의 매매 기법 앞으로의 장세 전망을 구지해 본다면 당분간 지수는 박스권 움직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본다 금리 환율 해외 증시 등 주변 환경 역시 더 이상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매년 증시를 기대한 종합지수의 상승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지금은 실적 허전 기대주 장기적으로 소외되었던 저평가된 내재 가치 우량주 등 선별적인 종목 공략이 유리해 보인다. 여섯 번째,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전체 종목을 빠짐없이 검색하라.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에 대한 주가 추이 분석은 현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다. 시세의 연속성이 이어지는 종목에 대한 관찰은 시장 심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상한가 종목수와 지수 상관도에 대한 파악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한가를 기록한 후 원래 가격으로 회귀한 종목과 5% 상승 후 원래 가격으로 돌아온 종목은 재상승 시 탄력도 면에서 대부분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의 이해를 위해서 또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에 대한 접근은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이다. 어떠한 경우이든 욕심을 줄이고 목표 수익을 될수록 작게 설정하기 위해 예를 써야 한다. 그래야 높은 수익이 나온다. 일곱 번째, 마음의 여유를 잃어서는 안된다 현실적으로 눈앞에 급등주에 초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성공 투자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역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자칫 유혹을 못 이겨 급등주의 꼭지점으로부터 할일 없이 무너져 내리는 무지개 꿈을 뒤로 한채 기나긴 시름을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나도 쉽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대과학과 더불어 주식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두뇌집단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주식시장을 통해 크게 성공을 거둔 영웅은 계속 탄생될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그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사악에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겸허한 절제는 계속되어야만 한다. 주식 투자는 열정적이며 근검절략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100% 망하게 되어 있다. 왜 그럴까? 주식 투자는 세상에서 가장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하며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는 절약정신이 투철하면 투철할수록 부지런하면 부지런할수록 크게 망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어떻게 번 돈인데 라며 작은 손실에도 참을 수 없고 큰 손실에는 밤잠을 설쳐가며 얼른 날이 밝아서 시장이 열리기만을 고대한다 부지런히 이것저것 온갖 공부도 하고 돈도 더 투자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시식 때때로 핸드폰 보며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크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것저것 테마조를 연구 분석하고 차트 공부도 천개 이상을 달달 외우며 결련병을당할수록 주식 계좌는 반통막새통막으로 가는 것이다. 주식은 이처럼 열정적으로 하면 할수록 장중에 약간의 손실도 안절부절못하고 끝없는 손절과 재매수와 재매도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다. 매일매일 손절매와 손실로 하늘이 빙빙 돌고 소화도 안되고 미칠 것 같고 모든 것이 매스껍고 저절로 안좋은 단어들로 이야기하게 된다. 아혹시 장 시작하자마자 화장실 갈 시간도 참으면서 나름대로 부지런히 열정을 다해 사고팔기를 1년만 하면 어느덧 배변활동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주식은 부지런한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 근검절약이 몸에 배인 사람이 해서는 100% 망하게 되어 있다. 워렌 버핏은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이다. 그는 이혼 후 혼자 내버려뒀더니 온 집안이 쓰레기 난장판이고 먼지가 온 집안을 뒤덮었다. 먹는 음식도 패스트푸드 햄버거 콜라만 먹고 집안의 정원도 방치되어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게으르고 나태하고 청소할 줄도 모르고 청소 같은 것은 아예 할 생각도 안하는 게으름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집안은 난장판으로 방치되고 먼지와 해충으로 변해가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세계 최고 주식 투자자이다. 그는 주식 투자에서 한 일이 거의 없다. 거의 매매도 안 한다. 허구한 날 방구석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책만 하루 왼종이 읽는 게으름뱅이일 뿐이다. 그가 했던 일이라고는 그냥 몇 종목을 남들이 전부 팔고 떠났을 때 잔뜩 사놓고 평생 방치했을 뿐이다. 주식투자는 이런 사람에게 수십조 언을 안겨주었다. 주식투자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야 성공하는 확률이 높은 것이다.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매일매일 실시간 시세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고 새벽부터 미국 시장을 확인해 예측하며 수집 종목 검색하고 공부하면서 화장실을 갈 수도 없는 지경인 그런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병원을 찾게 되고 중환자실로 가게 되어 있다. 주식 투자는 세상과 철저히 반대로 해야 성공하는 것이다. 주식이 대폭락하고 시장이 붕괴되면 쓰레기된 주식을 잔뜩 사놓고 그때부터 파티를 열어라. 그때부터 주식 모니터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전국 일주 여행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훨씬 좋다. 그렇게 2년에서 3년을 보내고 주식 계좌를 모아라. 그럼 주식 계좌는 엄청난 돈으로 불어나 있을 것이다. 주식이 폭등하고 너도나도 주식 투자로 세상이 뒤집어질 때 그때는 주식을 모두 정리해라. 주식이야말로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절실히 깨달아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이 되고 가장 나태한 사람이 되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풍족하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가길 지원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 없던 위기와 대폭락이 와도 이미 부자이고 각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장은 폭락과 폭등의 연속일 뿐그 속에서 내 재산은 단순히 그 평가액이 줄었다, 늘었다 할 뿐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미 대구룹 회장님입니다. 오르고 내리는데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이 정주영, 로렌 버핏처럼 그런 마음과 그런 실천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전혀 신경도 안쓰는데 하루에도 수천억씩 자산이 줄었다가 늘었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회장님이라고 매일 수십번씩 스스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식은 안팔면 성공합니다. 웬만한 주식은 안팔면 언젠가는 사상최고가를 돌파합니다. 주식쟁이로 살기로 마음먹었으면 폭락을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폭락을 했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매수하십시오. 주식은 폭락했을 때 매수한 용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3차 대전 핵전쟁 대폭락 이것은 현실에서는 대재앙이지만 주식 투자자들에겐 일생일대의 대기회입니다. 용기 있는 기회주의자가 되십시오. 주식은 그런 사람에게 주는 커다란 보상금입니다. 기관 외국인들은 여러분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폭등시키고 또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여러분을 내물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역갈상으로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승부의 요체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지원합니다. 참고적으로 대폭락 바닥 잡는법 지속된 하락 속에 일주일에서 10일간 급격한 폭락이 나오면 대바닥입니다. 이때 일주일 폭락 속에 서킷브레이크 발동은 매수 신호탄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십시오.